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안녕하세요 오라신당의 오라이기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어. 저 남자가 여자 손님이면 저 남자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나요?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. 엄청 많지. 어, 어, 엄청 많아. 만약에 안 어울리면 안안 좋아하는 감정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. 아 그대로 전달할 때도 있고 그때는 네. 둘이 궁합이 안 좋을 때. 아.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를 해줘야지 아. 그래야 다른 사람 빨리빨리 다른 인연 만나지 아. 어. 그리고 조금 좋다 싶으면 이사람는 그래도 그 재물적인 게 조금 깔려 있고 호감이 네. 없지 않아 있다 싶으면은 노력을 해라고 일러주지 아. 사랑은 정치하는 거야 알아? <웃음> 그래서 선생님 저희 제가 이분들 과연 서로 마음이 조금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. 응. 남자분부터 불러 드릴게요. 남자 궁합을 보고 싶다는 게야 서로 어떤 뭐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. 아, 근데 나 그냥 그냥 바로 얘기할게. 이 남자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어우 봐봐. 목탁 잡아 버리잖아. 네. 남자가 결혼 생각이 없어. 어 자기 완전 푹 빠진 사람이야. 자기. 네. 내가 지금 방금 물을 먹었는데 목이 막힐 일이야 이게?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래. 어... 이제는 조금 가셔라 이 소리도 나와. 어... 근데 어딘가 모르게 사주가 조금 익숙한 것 같아. 음... 응.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요 두 분은? 저는. 좋아하는 감정? 여자는 조금 마음이 있 쓰는 남자는? 미안한데 없다 소리가 나. 여, 여자분이 훨씬 뭐 젊고 아, <웃음> 참뭐그런데이 사람은 지금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봐 봐봐, 내가 집에서 만드는 네. 음식을 한식만 먹어 근데 어... 나 스파게티, 돈까스, 뭐, 뭐 함박스테이크 어 아무리 갖다 줘봐, 늦게서 먹겠어? 어, 어? 아무리 유명 셰프가 만들었어도 어... 그런 격이야, 자기 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. 아무리 좋은 여자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스펙적으로, 외모적으로, 네. 뭐 인기적으로 네. 뭐 다좋다 해도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따리리리리 이게 없으면 오. 안 가는 사람이야. 어. 여자가 만약에 들이대면요? 조금 그냥 즐기는 거 그런 거 있어. 들이대면 만약에 새총 쏘잖아. 이렇게 딱당겨서 여자가 당길라 하잖아? 튕겨나가. 어. 그냥 조금 뭐 호응은 해줄 수 있어. 좀 즐기는 거 음. 같아. 음. 어. 그냥 얘기할게. 뭐. 갖고 삼촌이 갖고 왔을 때는 뭐유명해기 때문에 이게지만 그냥 나는 그냥 직설화 법이 좀 있는 사람일 때 네. 얘기할게 네. 어장관리라고 보시면 돼. 아, 남자가. 어 여자 이 여자뿐만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었던 소리가 나오는데 이 남자 옆에 지금 여자 있어요? 혹시? 응 여자? 네. 마음에 든 여성은 있으나 옆에는 여자가 없다고 보여. 지금 현재는 없어. 왜 이분 이분 결혼 안 했거든요? 응. 이분 왜 결혼 안 할까요? 자기가 너무 자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데 이따적인걸못 보는 거지. 어... 어. 그냥 자기한테 사랑을 해, 자기한테 <웃음> 빠져서 아우 이뻐만 나 너무 잘생겼어, 아나 너무 멋져. 이자기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어...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. 어... 어, 그 이유밖에 없어. 아 그러면은. 응. 여자보다 내가 내가 더.. 뭐 어, 자기를 살아, 사랑해! 자기는... 뭐 이런 거 보여! 뭐 자기가 <웃음> 더 사랑해! 자기 내면도 사랑하고 몸도 사랑하고 막 그래! 어, 그래서 보지를 못해!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내가 그랬잖아! 좀 제발 이제는 가라! 왜냐면 지금 만약에 2, 3년 상간에 홈기를 놓치잖아! 네. 그럼 저 멀리 할아버지 노인정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야 돼! 아.. 아 진짜.. 어, 이 사람은 인생의 여자 그래프가 그래! 아.. 진짜.. 어. <웃음> 그래서, 이게 네. 여자를 놓고 보면, 여자는 조금, 제주도 많고, 네. 말재주나 뭐 손재주나, 제주로 먹고 살아야 된다, 이 소리가 나오고, 네. 뭐가 몰라, 뭐, 애끼는 것도 잘하고 만약에, 만약에 이 둘이 가잖아? 그럼 이 여자는 현모양처가 깔려있는 사람이야. 어, 보자를 해주고, 조금, 내조 뭐 이런 것도 네. 해주고 하는 사람인데 네. 이게 나이차도 이 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걸로 이 남자가 조금 보는 경향이 있어 아. 근데 이 여자 자체가 너무 지금 끼는 있지만 아주 크나큰 빛은 바라지 못한 그런 사진 것 같아. 아, 그래서 그 새싹이 조금 네. 뭐잘될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지 네. 그게 탄탄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또푸시를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. 어... 이 사람 괜찮 왜냐면 가지고 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네, 네. 그래서 이 여자는 만약에 가면은 이 신랑만 보고 살 여자야. 어, 아,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조금 <웃음> 독보린 게 있어. 여자 면으로. 어... 고자도 하는데 <웃음> 그렇게 왜 그러냐 진짜. 그 남자 남자 그러면 뭐 이성적인 면은 뭐 그렇고 일 일은 어때요? 일은 일은 잘 돼. 아. 어 내가 몰라 그냥 일은 자기가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음. 그런 게 있어. 아.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원래 내가 조금 느낌상 깨으러 이게 깨으르다는 게 자기가 자기 일에 있어서 깨으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추진할 때좀 어슬렁 거리는 그런 게 있어. 음. 남 떡을 조금 얻어먹는. 음. 이렇게 막 열정적이지 못하는 거지. 뭐 발로 뛴다든지 어? 뭘 하든지 음. 그런 게. 본인 거는 진짜 어, 열심히 하는데. 자기한테 갇힌 사람이야. 아, 그래서 진짜. 자기 사업도 만약에 사업적으로 물어봤잖아. 자기 사업도 확장을 시키는. 뭐 어, 만약에 내가 본사가 있으면 분정을 이렇게 깔아놓는. 근데 해외도 나갈 수 있다. 나는 아, 말이 들어와. 해외서 어, 거기에 심치돼서 사랑이 한게 심치되지 못해. 오. 그게 지금 약정이야. 평생 안아 안아 안아나요. 그래 2, 3년 안에 지금 혼인문 열렸을 때 자기가 마음먹고 내 새끼라도, 이새라도 낳아야 되겠다. 뭐 부모를 위해서든, 내 난중을 위해서든, 노후를 위해서든 네. 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사람 내가 볼 때는 건강도 해 보여. 그래서 노후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. 우리가 만약에 힘들잖아. 그래도 <웃음> 나 위에 죽한 그릇 쌓아 주는 영감탱이 있었으면 좋겠다. 막 네, 하고 네. 막 그러잖아. 내 세수에 시켜주는, 발 닦아주는 할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잖아. 어, 근데 이 사람은 또 건강도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지. 아, 자아 도치에 빠져서 사랑의 향기를 맛지 못하는 거야. 어 과거에는요. 과거에도 여자를 안 만났어. 내가 그랬잖아 어장 관리라고 과거에도 여자가 있었어. 여자가 있었는데 어장 관리에 관리를 못해서 어장 관리만 할줄 알지 인기적으로 자기 거의 물고기는 관리를 못하는 거야. 아, 진짜. 알아? 어 알겠습니다. 뭘 알겠어? 어, 누군지 알겠... <웃음> 장관 갔잖아 빨리 가. <웃음>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. <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응. 질문해 볼게요. 응. 남자분은 응. 김종국이에요. 김종국?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사주가 익숙했어. 그 응. 여자는... 김... 본적 있어 없어. 나 김종국. 저봐 저런다니까. 아, 찾아와. 본적 있어요? 어, 여자는. 어, 어. 그 여자는 김승혜 씨라고 김승애. 개그맨, 개그우먼이 음. 이렇게 생겼어요. 안타깝다 소리가 나와. 여자가. 자꾸 이게 사람이 밀당을 한다 그러잖아. 네. 자꾸 마음을 가까이 하면 많이 담글 것 같아요. 아 응. 진짜. 응. 그럼 근데 이분이 아무튼 최근에 그뭐 어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뭐좀잘 했으면 좋겠다고 막그 연예인들끼리 막 엮어주려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거기에 경일기야 하죠. 그리고, 그리고 유튜브 뭐. 어떤 유튜브에서는 막 진짜 좀 가짜 뉴스 막퍼뜨리고막 그랬는데 응, 응. 그래서 한번 재미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. 그래서. 진짜 진실은 소리가 안 나는 거야. 진실에 아... 그냥 물들어버리지. 어... 그리고 가짜가 난무할 때는 나는 어... 아니라고 봐. 옆에서 푸시를 하고. 근데 이렇게 배우자감으로는 괜찮아. 여자가 음... 좋은 사람이야. 괜찮아. 그러니까 음... 조금 안 놓치고 조금 이렇게 했을 때또 다른 면도 만나고 보고 만나봐야 세 번을 만나봐야지. 김종국 씨, 이제 그냥 가좀가 좀. 가좀그 김, 김승희 씨랑 잘될 확률은 거의 없네요. 그럼. 확률. 어, 0 확률. <웃음> 근데 0 0 1근데 0.0001%인데. 아 진짜. 김종국 씨가. 왜냐면 갔으면 수십 번도 갔단 소리가 나와. 음 만약에 어장에 대해 갔으면 음 수십 번도 장가를 갔을 사람이다. 네. 근데 2, 3년 안에 혼인문이 열리긴 한데, 어, 간다음 3년 안에 가지 그, 이거는 그이후가 지나면 아예 그냥 안 간다는 거야. 김종국 씨가. 생각보다 인기가 진짜 많아요, 이분이. 응. 근데도 안 가는 거 보면, 아까 선생님 말씀이 많나봐요. 자아도치. <웃음> 네, 자아도치 빠져가지고 꽃한 개를 못 받아 자기가 제일 우월한데 아, 왕이 아, 아, 아.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보듯이 거느리듯이 딱 그런 음, 모습이다. 음. 김종국 씨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.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진짜 너무 요즘에 좀 지쳐서 음. 진짜 다 그만두고 은퇴하고 해외가서 헬스장이나 하고 싶다. 음. 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분, 음. 은퇴 이런 거 빨리 할까요? 나 말해도 돼, 그냥. 웃기고 자빠져. 에? 웃기고 자빠는 <웃음> 소리가 나와. 아, 그래요? 어, 아까 헤어 보이긴 했는데, 네. 거기 고주는 못할 사람이야. 못해. 어, 옆에 누가 있어야 돼. 동성친구라든 뭐든 엄마 때문에라도 못갈 걸? 효자가 가겠어? 아, 진짜. 못 가? 맞아. 김종국 씨 옛날에 뭐 하하 씨가 장난으로 해외에 뭐 애가 있다. <웃음> 애가 대학생이다. 뭐 그런 얘기했는데 해외에 뭐 그런 뭐 여자친구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?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장관리 이런 게 있나? 혹시? 해외... 뭐좀 그런 뭐 친구처럼 뭐 해외에 hey, 이렇게 지내도 그런 거는 내이 사람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흠 잡을 아, 진짜. 어, 짓은 안 하고 진스 잃은 소리가 나지가 않는다. 아... 분명히 말했죠. 어. 김신... 김승희씨는 결혼할까요? 이 여자는 결혼해 이 사람은 보면는뭐뭐 쪼는 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주를 느낌을 읽어내려보면 고생 많이 했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가정에 복이 없다 소리도 나와 그렇게 다복한 집안에서 자르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시집 가고 싶은 그런 거 있어 근데 그 시기 한 사십하나 좀 되면 되겠다. 소리가 나와. 어. 선생님 보시기에 김종국씨는 어떤 여자를 좀 만나야 돼요? 막 연예인으로 비교하면 뭐 어떤 여자랑 좀잘 어울리는 것같아요이 사람한테 여자는 진짜 내가 용납하는 여자는 자기 엄마밖에 없어. 아 어. 진짜? 어, 어. 엄마 같은 사람 만나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이 사람은 조금 공사를 확실히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. 음. 근데 굳이 어 진짜 만날 필요가 없어. 내 사업도 여자가 따라 하고, 남자따라 해야지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해. 이게 자꾸 나가 자기가. 마음으로 좀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도 잔소리 같은 거 막. 아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, 뭐 어,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막 이러면 여자가 힘들어요. 어. 그러니까 선생님 김종국씨가 잔소리도 엄청 많고 <웃음> 막 집에도 막 되게 막 깔끔하고 막 그러는데 김종국씨 말로는 그랬어요. 내 여자가 그러면 난안 그런다고 하는데. <웃음> 그렇지 않아. 어, 어. 어, 그걸 좀 고쳐야 된다? 응. 어. 고쳐야 돼요. 그냥 뭐 있겠어. 다 바램일 뿐이지. 자기가 혼자 살것 같으면 혼자 살아도 돼요. 뭐 사업해갖고, 뭐. 어 때우자 되면 되지 안 그래? 어... 근데 업자 또 부모 자리에서도 바라는 게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음... 자기 인생 자기가 즐긴다는데 뭐 성공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. 음... 그러니까는 어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들이 뭐잘 되란다고는 연인쪽으로는안 보이고 그래도 동료쪽으로잘 그냥 알고 지내고 여자가 마음이 자꾸 기울일 것 같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만났으면 좋겠어. 알겠습니다. 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